몇년 전, 내 주변에서 로또 복권 1등이 나왔다. 당첨금은 무려 13억 원이었다. 당첨자는 신이 나서 사방팔방에 자랑을 하였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찼다.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입단속이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된 후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1980년대 말, 미국 뉴저지 호암 선언에 스페인식 이름을 갖고 있는 재미 교포가 찾아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생전에 남편이 이상한 보험을 가져왔어요. 남편은 골프를 무척 좋아했는데 만약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아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죄수없게 이런 보험을 들었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남편은 에이,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고 죽을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설마 내가 벼락을 맞고 죽겠어? 라고 말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거짓말처럼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그녀 앞으로 500만 달러, 현재 화폐가치로 50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남편의 죽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종용하였다. 그 중에는 남편의 대학선배도 있었다. 그녀는 재산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번번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1년 사이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구명신식에 나타난 남편 연가는 어떻게 1년 사이에 오0만 달러를 모두 날릴 수 있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몇 십만 달러라도 건질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미루다 결국 남은 재산까지 모두 잃고 말았다. 내게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내가 영능력을 사용하면 누구라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영능력은 분명 큰 힘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교도소의 간수 같다고나 할까. 교도소에서는 교도관과 친해지면 여러모로 편해진다고 한다. 교도관이 교도소에 관련한 정보도 주고 덕담도 해주고 편의도 봐주면 한결 교도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도관이 아무리 죄수와 친하다고 해도 죄수를 석방시키거나 사면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다가 교도관 자신이 교도소를 가게 될 수도 있다. 교도관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 인 것이다. 내가 영능력자라고 해서 구명시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망해가는 사업을 살릴 수는 없다. 고통 없이 눈을 감게 도와주거나 마음 편하게 가게 해달라는 정도의 구명시식이 가장 효엄을 크게 발휘한다. 2014년의 일이다. 한 남자가 나에게 전할 물건이 있다며 찾아왔다. 부친이신 차이렉 경무가께서 직접 쓰신 족자입니다. 나는 그가 보여준 족자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다. 분명 아버지께서 쓰신 글씨가 틀림없었다. 웅지를 품고 이상해 산다. 그 옆에는 단기 4284년 3월 16일 차이렉 경감 이라고 쓰시고 낙관까지 찍으신 게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1년. 글씨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고창에서 토벌작전을 벌이시던 중 지역 주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쓰신 것이었다. 그런데 족자의 원래 주인을 대신하여 온 분은 내게 족자를 전해주시면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힘드시겠지만 이 족자를 받으시고 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복권 당첨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벗산님 칼럼을 많이 읽었습니다. 분명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복권 당첨자의 말로는 다 좋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보다는 이 족자의 같이 합당한 복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족자의 원래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얼마 전 법회 때 일이다. 나는 복권 100장을 사오도록 하였다. 포함 회원 중에도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다. 그런데 복권의 결과를 맞춰본 결과 100장 중단한 장도 당첨이 되지 않았다. 웬만하면 5천원짜리라도 당첨될 법도 한데 말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나는 웃고 말았다. 100장 중단한 장도 당첨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 당첨되게 만드는 일보다 영능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100%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진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찾기 위한 노력, 내 안의 신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한 점을 탁 찍어야 한다. 기도와 명상으로 나라는 한 점을 찍고, 내 안의 신을 찾아야 비로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백일 구명시식, 부디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란다.